최근 진도 5 이상의 지진은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10월에서 1월 사이에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진도 5 이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11월 한 달뿐입니다. 4개월 사이에 3개월 동안 초승달을 전후로 하여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최근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일본대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를 했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이틀 전인 2011년 3월 9일 오전 11시 45분 일본 동북지방 산니쿠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기 전에도 갑작스러운 지진 횟수의 감소 현상이 있었습니다. 2011년 3월 9일 산니쿠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3 지진은 이틀 후인 3월 11일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 규모 9.1 강진의 전진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 4월 14일 구마모토 대지진전에도 지진 횟수가 갑자기 감소하는 지진 패턴이 발생 했었습니다. 구마모토 대지진이 발생하기 전날인 2016년 4월 13일은 지진이 세번 발생을 하였습니다. 과거의 큰 지진 며칠 전을 살펴보면 대부분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어난 후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2일 수요일에도 일본에서 지진 횟수가 감소하였습니다. 2월 1일 초승달 다음 날인 2월 2일 수요일에는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한 번만 발생하면서 대지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1월 29일 뉴질랜드에서 규모 6.6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고 최근 2년 연속으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하고 있는 2월 13일을 앞두고서 최근에 남태평양과 일본의 지진 횟수의 감소 그리고 관동 지역에서의 다수의 지진들은 불길한 징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월 13일 이전에 진도 5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작년 2월 12일은 초승달이었습니다. 작년 3월 초승달은 3월 13일이었고 초승달 다음날부터 진도 4 이상의 강진이 4일 연속 발생을 하였습니다. 작년 3월 13일 초승달의 날에 지진 을수는 3번이었습니다. 작년 2월 13일에 후쿠시마 규모 7.3의 강진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질랜드에서 강진 발생 이후에 초승달과 지진 횟수의 감소 이후에 강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